자동 미션 오일은 왜 교환해야 할까요? 당연히 미션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자동 미션의 고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미션 오일의 오염에서 시작됩니다. 오일이 오래될수록 오일의 열화가 발생됩니다. 열화가 많아질수록 오일의 오염은 많아지고 변속시 디스크의 슬립이 많아지며 이로 인한 디스크의 마모, 슬러지는 증가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오일 라인의 순환을 방해하고 엔진의 부하를 가중시켜 연비의 저하까지 문제를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주기에 미션 오일을 교환해야 합니다. 등급에 맞는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 성능 좋고 값비싼 엔진을 일들라 성능 좋은 자동미션 오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진은 단순히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동력을 미션 내부에서 손실이 발생된다면 엔진에서 타이어에 전달되는 동력은 100%가 아닌 그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사단 미션의 경우 오일펜 탈거 후 필터 교환, 오일 보충 이러한 방식으로 교환했습니다. 오일 교환율약 40에서 60%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4만 주행 후 교환 제품의 내구성이 약한 것도 있지만 오토 미션의 고장률이 많았습니다. 6단 미션 이후 게이지가 없어지고 순환식으로 교환합니다. 미션 오일은 무교환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처럼 가업조건시 10만키로 조그맣게 표시돼서 나옵니다. 내 차가 가혹 조건인지 제대로 아는 운전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은 10만 킬로보다 6만 전으로 자동미션 오일 교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환 후 뭐가 좋아졌을까요? 변속이 부드럽고 변속 패턴이 짧아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같은 RPM에서 속도가 더 높게 나온다. 가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내거는 무교환이야. 교환 안해도 돼. 교환할 필요 없어. 아직까지 멀쩡해. 물론 어디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오 교환했다고 고장 없는 것도 아니고 교환 안했다고 무조건 고장나지 않습니다. 엔진 오 교환 없이 3만키로 사야했다고 엔진이 다 붙지는 않듯이 말이죠. 하지만 좋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동미션의 보증기간 보통 5년에 10만입니다. 과연 보증기간 내에 미션이 고장날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물론 보증기간에 고장나서 AES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보증기간 이후에 고장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작사 책임일까요? 보증 이후의 고장은 오로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위험되고 고장나서 교환하느냐? 고장나기 전 교환하느냐 이젠 소비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